<웃음> 해리야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살살 돌아야지 살살. 응. 면담했잖아. 면담? 어 선생님이랑 면담했잖아. 응. 근데 해리가 응. 해리한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? 선생님? 이 응. 칭찬하셨을까 아니면? 칭찬했 칭찬했을 것 같아? 응. 너무 착하고 예쁘고 그림을 너무 특히 잘 그려서 깜짝 놀라실 때. 오 혜리 그림 너무 잘 그린대 음음 맛있어? 됐어, 됐어. <웃음> 치즈가 없네, 여긴? 치즈 있어. 반죽. 반지... 이거 찍을 수없다 혜리가 그랬잖아. 왜 엄마 악세사리 안 하냐고. 그래서 오늘 면담이니까 반지 하나 끼워줬지. <웃음> 보여줘. 엄마 결혼 반지 때문에. 출지도 다시? 응. 출국자다시 거야, 안 나와? 안 됐다. 그림 그린다. 오, 응. 엄마 큰 잘고. 그리 어? 진짜? <웃음> 뭐야? 아, 오늘 선생님이 그려줬나 봐. 선생님이 그려줬나? 봐봐 봐. 엄마 뭐오면 물어보자 이거. 안돼안 돼, 안 돼. 알았어 알았어. 반만 먹게. 밥만 먹게. 한만? 어. 조금만 있어 봐. 나야. 오. 먹겠다. 엄마, 어, 엄마가 맛. 이치즈만 먹을게. 난 그거 냄새 먹을 거야 마지막 한입만 더 먹을게 잠깐만 안돼안돼 야아 엄마줘 이제 뭐야 이거 나 나머지는 다 먹을 거야 장난이지? 장난이지? 어? 어? 아니 진심이야? 응리야 <웃음> 엄마 오늘 응. 화장도 했는데? 화장했어? 이쁘지 <웃음> 않아? 예쁘지 이쁘지? 응. 음, 화장도 했어. 눈썹, 눈썹 잘 썼어? 아니면 어, 맨날 섀도우 하라고 그러잖아. 너 잔소리 하잖아. 섀도우 해. 섀도우랑 볼터치랑 뭐 하라고. 요즘에 그 촌스러워. 그런 거. 언제다니 아, 왜야. 엄마는 더 예쁜, 요즘은 잘 가잖아. 아니야. 그런 거안 해도 이쁘잖아. 화장 안 하면 엄마 못생겼어? <웃음> 근데 화장 근데 안 하는 게, 안 하는 것도 하는 게더아둘다 좋아. 둘다 좋아? 그럼 화장 안 할래? 그럼 화장 안 할래? 근데? 어? 그럼 화장 안 할래? 화장 안 할래? 응. 눈만눌마 너무하네 채널이 뭐하고 요어채널씨 방금? 안열렸어 <웃음> 내가 넌줄 알아? 내가 장태린줄 알아? 개솔찌클같은 여기분이 하색하색하네 남혜진 엄마한테 잘까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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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뭐, 한번 느껴볼게. 그럼 조금 먹어보게다한 입만, 하나만. 조금 먹어보자. 이것만 다 먹어? 음! 어메, 얹어! 음! 맛있지? 맛있다. 아, 안, 안요여왜이안 먹어? 음. 어, 음. 아, 컸다. 음. 네네네네두 네. 칸만 먹어야 돼? 어? 안돼 안돼 엄마한테 아까 말했잖아 안 된다고 안돼 안돼 음. 엄마 나도 이 구리 한 마리만 이 따지 마 거야 엄마가 안돼 안돼 안돼 네네네네네네네 네, 네. 네. 네. 네. 알고 싶은데 공부하면 되지 공부하면 난다알수 있지 나도 언니, 오빠들처럼 다, 다 알고 싶어 다 언니, 오빠들도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아는 거야 어느 날짝짠잖아 하고 아는 게 아니라 다리! 응. 다리!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응 말하면서 하면 좋지 어제리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부에 응. 이제 안 해도 돼 맞아? 어. 게 뭐야 그게 오 무슨 괴생명체를 그렸네 테리 괴생명체가 뭐야? 어 이상한 생명체 해, 어 뭐야 해파리네? 해파리야 어이 테인데 그나 데 테이 뭐 이거 <웃음> 테리야 <테리인데구나>. 테이 <목소리> <목소리> 테리야? 테리가 왜 이렇게 기어 다녀? <웃음> 테리야 엄마 봐봐 네! 뭐야 사람이야? 사람 얼굴이야? 어 사람 얼굴이야? 테리야 <웃음> 아, 내는데안 써서 그런거야 <웃음> 피곤한 <웃음> 눈이네 진짜 아, 잘 그렸다 테리야 테리야 제법인데 이거 다 했어 <웃음> <웃음> 우와 <웃음> <와>! <웃음> 뭐야 <웃음> 제 우유 말아 먹게? 응. 아니야, 그냥 먹어야지. 우유 먹고 있잖아. 배에서 말아, 배에서 흔들어. 응, 뭐 우유 먹고 흔들어. 그러면 돼. 와, 봐봐. <웃음> 시리얼 먹고, 어, 테리처럼 이렇게 우유 먹고 흔들어, 말아 먹는 거야. 응? 응. 흔들어.